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오분 브리핑의 GD 트라이더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멈추고 현재 소강상태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팀을 이용해서 펌핑을 보이는 알트코인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지금 방심하면안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자 오늘의 주제, 주제처럼 9600달러를 어,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비트코인이 급격한 하락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주의에당부 말씀드리면서 5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마패 시장 전체 시총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1.16% 정도 감소한 상황이고요. 하나로 환산하면 약 3조 6천억 원 정도의 시총이, 어, 감소한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 동안, 약 24시간 동안, 어, 시총의 추세는 현재 하락 추세,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260빌리언 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고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 어쩌면 260빌리언 아래로 시총이 더 빠질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시총이 260빌리언 아래로 빠지게 되면은 역시 비트코인 역시 어 가격이 밑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차트 시황 분석입니다 어제 주시하던 어 깃발형 패턴, 플래그 패턴과 이중천장 패턴, 더블탑 패턴의 1일본 관점 차트를 좀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보시면 비트코인 네, 별다른 방향 보이지 않고 있어요 소황색대 보이면서 아까 위에서 말씀,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알트코인 매매 코인이 언제 어, 펌핑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중천장 패턴, 더블탑 패턴의 목선 목선 돌파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가 제가 아까 9600선 이 목선이 약 9600정도 되거든요 이 9600선을 오늘 또는 내일 돌파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실망 매물이 나올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망 매물 자. 실망매물이 뭐냐면은 어쨌든 캔들 보시면 여기서 다 여기까지 거래가 내려왔었고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좀 확대해서 보면 자 이러한 곳들에서 거래가 됐는데 거래가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매도를 한 사람도 있기면 분명히 매수를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매수한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갈 것을 기대를 하고 매수를 하겠지만은 연일 며칠 동안 지금 매수 가격이 돌파를 못하고 있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의 실망매물 또는 뭐이 꼭 여기서만 산사람이 아니고 이런 위에서 산 사람들도 어느 정도 돌파를 하고 본전까지 올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뭐 어떠한 저항선에서 계속 돌파를 하지 못하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올 확률이 없겠구나 생각하고 이 사람도 던지는 실망 매물들 그래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 그런 실망 매물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600선을 적어도 오늘내일 또는 이번주 마지막으로 서 이번주 내에 돌파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실망 매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실망 매물이 나오다, 나온다 하더라도 자, 이 페, 플래그 패턴이 남아있죠 이런 식으로 실망 매물이 돌파를 실패하고 내려와서 쭉 내려와도 8500선 8500선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이 모양처럼 아직 플래그 패턴의 기회도 충분히 남아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 매물로 인해서 가격이 내려왔지만 8 5 0 0선에서 지지받고 소폭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인다고 하면은 어, 리스크를 안고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8 5 0 0선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 잡고 매수를 한번 누려볼 만한 기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말씀드린 매수의 기회는 리스크한 매수고요 좀 안전한 매수를 원하신다면 역시 이 단기 하락추세 채널을 돌파하는 플래그 채널의 상단을 돌파하는 이 시점이 안전한 매수 시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패턴상 패턴상으로는 두 개의 패턴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고요 어, 그래서 방향이 결정되려면은 적어도 8월, 8월 초까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가격이 내려오더라도 8000억에서 지지받으면 또 위로 갈 가능성이 있고, 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월 초까지는 아직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신 차트는 일목균형표 1시간 봉 차트인데요. 자 보시면은 이 구름대가 교체하는 부분 어, 시간으로 보면은 약 31일 1시 31일 1시부터니까 한 오늘 9시 오늘 밤 9시나 10시부터 내일 새벽 4시 사이 오늘밤 9시부터 4시 사이에 어,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1시간봉 단기봉차트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루어져 봐야 뭐 단, 여기서 쭉 빠져봐야 뭐한 4% 3% 4% 쭉 올라가 봐야 5% 이러한 변동이있지만 단기봉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이 구름대 교차하는 부분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일목균형표 지표의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 해석에 관한 해석이기 때문에 뭐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랑스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도 보시면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에서 쭉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죠 가격도 그렇고 이 후엔스팬도 교차하는 부분에서 쭉 떨어지는 뭐 과거에 찾아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번 있어요 꼭 무조건 된다는 것건 아니지만 이러한 과거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요번에도 교체하는 부분에서 가격이 쭉떨어지든가쭉 올라가던가 올라간다든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9시 10시부터 내일 새벽 3, 시까지는 한번 <웃음>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크리터 매니저 설정을 해두시던가 이러한 어, 보호,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차트는 뭐 이동평균, 이동평균선과 그 다음에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보이는 주봉 차트인데요. 자, 일단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좀 보면은 자, 고점 2018년 12월 달이죠. 2018년 12월 고점과 이, 아, 2017년이군요. 2017년 12월 고점과 2018년 12월 저점. 이렇게 하방으로 이어서 작도하면은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이 78.6%부터 23.6%까지 쭉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된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약 61.8%까지, 어, 가격이 상승을, 되돌림, 되돌림을 보였어요. 가격이 상승을, 반등을 보였으나, 61.8%에서 딱 저항을 받고, 61.8%가 황금 비율이라고 하죠. 61.8%의 저항을 딱 받고,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조정을 보이고 있으나, 보시면, 38.2% 라인에서 했던 지지를 세 번이나 받았어요. 그렇다면, 38.2% 라인에서, 지지 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38.2% 라인이 과거 주요 저항선 역할을 하고 주요 지지선 역할을 했던 아주 유의미한 선이기 때문에 이라인에 지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지지를 실패한다고 하면은 다음 지지 라인은 23.6% 라인인 7086달러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열기업이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쭉 내려올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항상 뭐 상방으로 올라간다 하방으로 내려간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닌 양방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위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아래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 투, 투 트랙 전략 모두 구상해 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 주요 지지선이었던 7500선 만약 가격이 내려오더라도 7500선에서는 충분히 지지를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뭐 급락이다 급락이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쭉 올라온 상세 상승 추세에 비하면 자. 7086달러까지 70,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어, 하락은 아닙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로 봐도 한번 되돌림 비율로 볼까요 자 저점부터 저점부터 고점까지쭉 봤을 때자 현재 되돌림 7... 어, 포인트 해지가 안나오군요 약 61.8% 우리 황금비율이라고 하죠 피부나치되돌림 비율에서는 황금비율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내려오고 자 예를 들어 만약에 7,000달러 부근까지 아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500달러 부근까지 조정을 받았을 경우에 이 전체 되돌림 비율 약 61.8% 황금비율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조정이에요 여기서 사신 분들은 정말 급락 가슴이 아픈 현재 상황이겠지만 여기서 사신 분들은 아직 충분히 그래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갈 확률도 충분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주봉차트로 봤을 때는 인제 하나의 산을 넘은 거예요 인제 하나의 산 넘고 지지받고 또 다음 산을 에갈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60.8% 7,100, 7,180달러 부분까지는 조정을 받아도 안전하다 혹은 뭐 50%나 38.2%라 이런 식으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조형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으신 분들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목선 돌파 실패하면 은 목선에서 청산하고 아래에서 매수 기회 잡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네 이중촌단 패턴과 이 깃발형 패턴, 더블다 패턴과 플래그 패턴 관점으로 1-10 차트를 주시하면서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텔레그램 브리핑 채널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비트코인 5분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아 제목을 좀 10분 브리핑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5분은 맨날 넘기네. 자 오늘의 브리핑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구독 및 좋아요 클릭은 저희에게 항상 큰 도움이 되니까요. 꼭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해주시면 저희 컨텐츠가 업로드가, 업로드가 될 때마다 알림이 가니까요. 꼭 어, 구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비트코인 5분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